<웃음> 저는 지금 중남미에서 어, 굉장히 크다고 하는 풀리마켓베륵시장을 어, 가고 있습니다. 전철 타고 지금 버스 타고 이렇게 라타고이렇 가고 있어요. 우리 주인집, 집 주인집, 따님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셋이서 중남미 대륙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대륙시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비, 이비스쿠스, 이비스쿠스. 음. 음. 아주 달아요. 음. 아주 달고 맛있어요. 포도주스만큼 달아요. 포도주스가 이렇게 달고 음. 어제도 음. 마셨어요. 아 시원하고 달고 멕시코 시장 오시면은 이비스쿠스 이 주스 이름이. 이비스 코스예요. 한번 마셔보세요. 맛있어요. 이거랑 또그 옆에는 이제 시케 시케맛 나는 거 그것도 있어요. The white one what color? Agua de arroz. 아웨. Rice water. Rice. 아웨 아웨로. Typical. 예예 시케도 있습니다. 그것도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토르티야. i l 치즈? 치즈. d also cheese. cheese, queso. the white one is cheese, -so. tortilla, queso. t o r t i 이렇나왔니다는요거 옆에 똑같 소고기 같아요, 소고기. 그다음에 이거 이제 싸먹고 에토르티에 오케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프로베조. 이제 싸먹겠습니다. 오우 엄청 커요. 엄청 <웃음> 커. <웃음> <웃음> 제 손바닥을 아주 가리고도 아주 남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케이. 오우 수비. 국물 다 흘러. 오케이. 아하. 음. 으이 bien. 이 <웃음> <muy> bien. 으이 bien. 으이 bien. 으이 bien. 으이 염소 e 소 고기. bien. 으이 고 i 이가 없네요 음.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어. 응, 이렇게 갖고155 p 서155패서 나왔습니다. 이럴 아, 가야지 아, 자기가. 아, a 기 이셨어정리시다 이? 이? s 먹으래요 저거 먹어보라는데 한번 먹어 Boga, Boga, Boga, Boga, Boga, b o 요 a Boga, Boga, o 와. 아, olha aí um pedacinho de durama mais, já era, m a Oh. p e d a c i o de d s o p i c 어우, 물 먹고 싶어. 어우, 너무 매워. 한컵 <목소리> 먹으면 아주 죽을 것 같아요. 어우, 어우 목이 아주 크라고. 그러니까 잠깐 그냥 맛만 봤는데, 어우, 뭐 저런 게다있나 모르겠어요. 어난 처음에 딱집었을때치인가 했는데, 칡불인가 했어요.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색알만 여기가 더 진한가 보다 싶었는데, 어 내우 엄마. 달지금 아주 목이 너무 타입니다. 아까 그 이만큼 먹었는데 그거가 그 지금 아주 목이 타요. 음, 그래서 지금 코코넛 물로 어, 목을 좀 적시려고요. 목해서 This is water, 5 pesos, and mm. this is the l a t one, leaf, water and coconut, 45 pesos. 45. Uh-huh. Mm -hmm. This one is just water. Yeah. And that one is very soft coconut mm. fruit. Mm. I only need just no. water. <목요> 어, <그라시아스. 목요> 이것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새로 <웃음> <웃음> <웃음> 처음에 이것도쌉싸래하고 음, 뭔가 아까 그또당 하나 했을 것 같아요. 물이 응, 많아요. 물이 많아. 물이 많아. 버섯인 발사, 줄 알았는데, 버섯이 아니고. 음. Gracias. Así está bien. Gracias. Al contrario. s e Sweet potato. This is sweet potato. 고구마. 뉴스. <웃음> 일요일 가달라의 오후의 모습입니다. 가달라. 일요일 가달라. 토요일과 <웃음> 일요일과 주말. 에이. 와. 샤니. <웃음> so, so how much did you pay? 25페소, 25페소. 25페소. 와, 이스 25페소로 그냥 완전 최신발이 됐네. <웃음> 다시 가달라. 다시, 다시 가달라. 광장에 왔고요. <웃음> 응. 어, 막, 달래네. 음, 여기서 이제, 관광 투어 버스 타고요. 시내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1시간 15분 투어 코스인데요한 사람 앞에 100패소. 100패소면은, 5불? 예. 100패소면 5불 정도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금 있다가 출발할 거예요. 우리가 이걸 타고. 시내를 돌면서 좀 설명도 가이드 설명도 듣고 이렇게 시내를 좀더더잘 알아보려고 방금 투어버스를 탔어요. 끈 오케이 아 아. b e 렉 만드는 여기 철공소 사모님이 저 머리 깎아주고 있습니다. 집, 렌트해 주신 음, 집주인분, 집주인분이 이렇게 머리 깎아주고 있어요. 저번주에는 같이, 어, 여기 중남미에서 가장 큰그훈리 마켓, 어, 벼룩 시장도 같이, 음, 저 구경시켜 주시고 아주 친절하신 분입니다. 음, 너무 친절하세요. 밥 대주시고, <웃음> 제가 뭐가 이렇게 기쁜지. 대주고, 시내 구경 도해주고 어, 머리도 깎아주시고, 아, 너무 좋습니다. 응? 야? Yeah? Okay. 응. 한 2년을 저 혼자 내가 깎고 그랬었는데 처음으로 한 2년 넘, 2년 만에 그냥 다른 사람이 제 머리 깎아주네요. 잘됐나요? 잘 깎았죠? <웃음> 프로페셔널 <웃음> Muchas gracias No, de n a <웃음> 이제 여기 제가 쓸 겁니다 <웃음>